어, 그래서 나왔 잖아. 너 때문에 지각 했 어? 맞아. 이거 맞다 응. 맞아 응. 수 없어 뭐라요 예약을 안 해서 예약 전화도 안 받아 근데 거기 유튜브에 나와서 자리 없을 것같아 확인했더니 예약해야 된다고 해서 뭐 자리 없으면 못 먹는 거지 뭐 다른 거 먹어 오늘 날씨 좋다 여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렇다. <목소리도> 만주시 <목소리도> 그러니까... 고 응. <lakes> <아니? 안> <놀란말> <놀말> <놀> <놀말> 목고 <목소리도> e 집에 가자야따라하지마 응? 뭐 망했어. Tomorrow.